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뭐, 주말에 간단하게 보기 좋은 영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포스 알 t x 3000 시리즈나 4000 시즈 리 그래픽카드 쓰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신기술입니다. 2월 28일자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 업데이트 내용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 뭐, DLSS 이런 건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게 아니거든요. RTX 비디오 최고 해상도 사용 가능 이라는 뭐 이런 홍보문구를 붙여 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은 RTX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은 AI 및 RTX 텐서 코어를 이용해서 어 블록 압축 아트팩트를 제거하고 비디오 해상도 업스케일링해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 시청하는 비디오 품질을 개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쓰면서 트위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혹은 어 생방을 플레이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 지금 RTX 시리즈의 AI를 이용한 업스케일링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업스케일링 기술이 어떤 거냐면 지금 1080p 업스케일링이 적용 안 됐을 때 외곽입니다 울퉁불퉁하죠 근데 이거를 업스케일링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쭉 빠지게 돼요 4K로. 아,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겠다고요? 어, 자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업스케일링 예제 사진으로 많이 쓰이는 사진인데요 이게 기본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80p를 확대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픽셀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눈에 보이게 계단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음... 이게 내 모니터는 4 k 를 하더라도 원보 파일이 FHD일 때 이런 식으로 블록이 커다랗게 원본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이게 블록블록 블록 하나가 모여 가지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세밀하게 좌나 우나 두 배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FHD라서 이런 식으로 깍두기처럼 딱딱 각지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추가 연산을 AI를 통해서 해서 여기 지금 공백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빠지겠죠.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원본 화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업스케일을 해줌으로써 추가 연사를 통해 이런 식으로 깔끔한 화면을 볼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이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제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엔비디아 어, 홍보도 아무래도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을 조합해서 보여줬겠죠. 특히 이건물의 질감 표현 있잖아요. 보시면은, 어이 뭐, 이거, 너무 흐릿한데? 어, 그래도 건물인가 알아보겠어. 옆에 보면요. 어 이게, 어, 뭔가 울룩불룩한 게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 차이가 납니다. 어이 VSR, SR이 뭐,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정용하게 정말 쉽거든요? 짧게 설명 드리자면, 이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의 그래픽카드는 지퍼스 시리즈 일 겁니다. 대부분 경우 지퍼스일 겁니다. 요거 누르시고 나는 3000시리즈 쓰시거든요. 여러분도 3000시리즈나 4000시리즈 쓰시는 분만 적용이 됩니다. 어... 3, 4000시리즈 눌러보시고요. 혹시나 2000시리즈 될까봐 기대하시고 받아보셔 봤자 안 돼요. 저는 상공치고 쓰니까 상공치고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 10 누르고요. 검색을 누르면은 자 보이시나요? 531.18 드라이버. 이게 2월 28일 이후에 배포된 드라이버인데요 여기서부터 적용됩니다 이 드라이버 받으시고요 그 설치하고 깔십시오 어, 깔고 나면은 자 바탕화면에서 더 많은 옵션 보기 누르고 엔비디아 제어판을 들어가시면요 새로운 옵션이 생깁니다 원래 아마 이게 없었을 거예요맨 어, 밑에 내려가서 비디오 이미지 설정 조정 여기에 RTX 비디오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체크가 안돼 있을 겁니다 초고 해상도 누르시고 1일 때가 가장 라이트하게 보정해 주는 거고 4가 가장 헤비하게 보정해 주는 겁니다 4로 넘어가면 전력소비량도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그래픽카드 온도가 올라가서 팬이 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하고 4하고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1 넣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4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신 분은 4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이 설정을 넣으면 전력소비량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50맞대요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달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설정을 넣고 적용을 누르십시오 적용을 누르면 은 간단히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든 넷플릭스 영상을 보시든 트위치 영상을 보시든 자동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적용되는 게성준님 체감이 되던가요 일단 제가 자료 사진을 가져왔어요 제가 360p 원본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 인터넷 속도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보는 화질로 한번 수정을 해봤어, 해봤어요 저거 옵션 적용해서 VSR 레벨 1로 적용했을 때는 어, 인물은 좀 깔끔해진 게 눈에 보여요. 맞죠? 외곽선, 눈쪽 이런데 좀 다듬어지고, 머리카락 쪽도 다듬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글씨는 여전히 잘안 보입니다. 애초에 이 360p 글씨가 뭔가 알고리즘을 적용할 만큼 어느 정도 선명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 다 뭉개져서 뭔지도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정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글씨가. 대신 인물은 보정이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한 720p 원본을 했을 때는 글씨가 보정되는게 보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좀 흐릿했던 글씨들이 어느정도 볼수 있게 뚜비 안녕하세요 이쪽은 좀더 선명하죠 어, 그럴 수 있게 후원 목표 이런게 좀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수정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수염 같은게 잘 안보이죠 보시면 여기 수염이 잘안보일거예요 근데 이쪽은 보정되고 난 뒤에 보면 수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주름이나 수염, 그리고 그림자, 이런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정된 거볼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직 체감이 잘안 되신다고요? 그래서, 어 뭐, 친하게 지낸 유튜브 분, 한 분을 자료화면로 썼습니다. 자, 뻗치님. 뻗치님, 최근 영상에서 제가 좀 해상도를 일부러 낮춰서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VSR을 적용해서 찍어봤는데, 어때요? 이제 티가 나죠? 여기서는 안만 봐도 이제 깍두기 느낌이 너무 심한데 아, 머리 스타일이 깍두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보시다시피 픽셀이 잘 보인다 이거죠 여기는 눈이나 눈썹이 확실하게 또렷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죠 어, 턱선이라든지 아니면 옷주름 같은 것도 조금 더 분명히 화질이 개선된 이걸볼수 있어요 같은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좀 저화질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 원본 파일이 1080p인데 나는 4K 모니터를 쓰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 적용하시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원본 파일이 너무 저해상도면은 어, 생각보다 큰 티가 안날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4080 리뷰 영상이었을 텐데 그때 이게 자 업스케일 전 vsr 넣기 전이고 이게 넣고 난 뒤입니다. 같은 장면을 찍은 건데요, 분명히 글자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게 느껴집니다 어 눈에 그 선명도를 높여주면 은 아무래도 확연하게 잘 들어오겠죠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물건의 디테일한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손셈치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되거든요 열심히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진짜 원본을 플레이 시키면서 보시면 은아 뭔가 좀 다른데 라는 걸 대부분 유저분들은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참고로 이 기술은 팝 플레이어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 클리앙의 팁 v 올라와 있는데 이 p 플레이어 적용 방법도 밑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혹시 플레이어에서 적용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요것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짧게 엔비디아의 신기술에 대해서 제가 물론 보통 이런 신기술 같은 거안 좋아하는데 뭐 DLSS나 <웃음> 레이트레싱 이 같은 거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생각보다 체감이 좀 돼서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은 B650 AMD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